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, 오늘은 보험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 생명보험주 관련주는 이제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험주가 상승했던 배경은 올해 이제 새로 시행되는 회계 기준이죠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으로 어이 r o e 가 높은 db라든가 현대해상에 관심이 쏠리면서 오늘 이 급등을 했고 또 주주 환원이라는 게어이 보험주들이 대부분 이제 저퍼, 저PBR, 고배당주죠. 은행주와 마찬가지입니다. 얘네가. 하지만 이제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배당이 더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 보험 수익 인식 기준이 미래의 수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익이 많게는 이제 두배 가까이 기존에 있던 회계 기준보다는 이익이 많게는 두 배까지 증가할 거라는 이런 그 전망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입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도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, 이 보장성 상품의 계약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수익성이 앞으로 높아질 거라는 기대로 삼성생명, 하나생명 등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 앞으로 변경될 CSM 확대 이 후에 앞으로 이 성장성을 보시면 현대해상이 약 10%, 삼성이 9.8, 9.3%, 그래서 현대해상이 가장 높은 어, 성장률을 보일 거라는 어, 이런 그 소식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, 오늘 보실 이 보험주, 생명주의 한번 그 특징을 보시면 하나 쪽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. 하나가 어, 13%, 10%대에 이제 급등을 했고, 이 펄을 보시면 얘가 4배, 하나손해보험이 두배 수준입니다. PBR은 하나생명이 이제 가장 낮았었죠, 얘가 PBR이 오늘 이제 급등하면서 0.34배 수준이 됐고 얘네들의 PBR을 보시면 이제 하나손해보험을 뺀 나머지를 보시면 이제 0.5배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저평가돼 있고 퍼의 수준을 보시면 이제 뭐 5배대죠, 거의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다 보시면 5% 이상 상승했던 종목은 퍼가 다섯 배 수준에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례성 이익으로 인해서 예, 퍼가 낮아진 경우이기 때문에 어, 실제 실적으로 좋아진 기업은 예, 얘네 다섯 어, 개 업체죠. 그리고 이 배당을 보시면 이제 올해 22년 확정 배당을 어, 발표했던 기업들 현 주가 대비해서 얘가 이제 5%대, DB가 6%, 어, 또 삼성화재가 6 4고 거의 뭐 5% 이상의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입니다. 오늘 상승률로도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죠. 그리고 롯데손해만 이제 실적이 이제 실제 찍히지가 않고 동양생명은 이제 4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좀 나락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신저가를 썼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하나손해보험이 5천억 대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 흥국이가 2천억 대 수준 그래서 요두 개가 좀어 시가총액은 좀 낮죠.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놈을 보시면 이제 삼성생명이 13조로 가장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 그럼 간단히 다음 종목들의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DB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. 점유율 3위 업체입니다. 그리고 ROE를 보시면 이제 17, 20, 20 그래서 뭐 ROE가 한 20%대 정도 나오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업계 1위입니다 신고가 부근이 지금 뭐 22만원대가 이제 전 고점 부근이죠 이 라인을 이제 뚫으면 얘도 신고가를 쓸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 현대해상 얘도 지금 그 저항선 라인이죠 여기 요 부근에까지 지금 바짝 와 있는 상태입니다. 현대해상 업계 2위. 현대해상 ROE를 보시면 이제 12, 19뭐 12% 대어요 정도 수준이 나오는 기업입니다. 삼성생명 국내 1위의 생보사죠. 어, 얘는 한번 고점을 한번 찍고 어, 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삼성생명. 다음은 코리안리 어, 얘도 뭐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다음 흥국이 얘는 길게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.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업계위입니다. 어, r o i 를 보시면 뭐 1, 13, 21% 어, 최근에 좀 좋아진 모습이죠. 어, 미래에셋생명 롯데손해보험 A플러스에셋 거의 뭐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. 동양생명 업계 규모 6입니다. 어, 좀 신저가를 한번 찍었습니다.